삶이란 인생을 공중에서 다섯 개의 공을 돌리는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각각의 공을 일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영혼이라 명명하고 모두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조만간 당신은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어서 떨어뜨리더라도 바로. 뛰어오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네 개의 공들은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중 하나라도 떨어뜨리게 되면 떨어진 공들은 닳고 상처입고 긁히고 깨지고 흩어져 버려 다시는 전과 같이 될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당신의 인생에서 이 다섯 개의 공들의 균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는 모두 다르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두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두어라. 당신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신의 삶처럼 그것들에 충실하라 그것들이 없는 당신의 삶은 무의미하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해 당신의 삶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지 말라. 당신의 삶이 하루에 한 번인 것처럼 삶으로써 인생의 모든 날들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직 줄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 당신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아무것도 진정으로 끝난 것은 없다. 당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불완전함이다 위험에 부딪히기를 두려워 말아라 우리는 이러한 기회로 용기를 배운다 실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에서 사랑의 문을 닫지 말라. 사랑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주는 것이고 사랑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을 너무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며 사랑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은 그사랑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진 말라.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감정은 다른 이들이 당신에게 고맙다고 느끼는 그것이다. 시간이나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둘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는 여행이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말한다